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이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등으로 압축되면서 특히 이준석이라는 불과 36에 불과한 젊은 정치인의 돌풍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야당의 많은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우파 시민들까지도 적잖이 당황스러운 시각으로 이번 국힘당 당권 선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준석의 약진은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혀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큰 낭패다 이런 시각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그는 누구입니까? 그의 인기가 진실일까요? 그의 인기의 출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는 수많은 언론의 시사프로에서 단골 출연자였습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농객들 중한 명인 진중권 전 교수와 SNS에서 주고받는 말 하나하나마저 다 뉴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언론사의 토론 프로에서 페미니즘을 극단적으로 경멸하면서 20대, 30대 남성들에게 후련함, 속시원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면서 그의 안티페미니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소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의 인기가 급등했다는 것, 그것이 객관적 팩트입니다. 아마도 이준석의 인기의 상당 부분은 필시 이들의 압도적 지지와 중도 스윙보우터들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그의 학벌도 그가 단순한 말쟁이만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그의 운동에무게가 실리는 한 축을 담당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꾸어 놓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치가 떨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되찾기 위한 공식적인 정치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정당, 제1야당인데 이 당대표의 자리에 단순히 입만 나불대는 시사 농객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라는 정치적 행위와 야권 통합을 총지휘하는 최적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준석의 등장 그리고 그가 1위를 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우려를 넘어서 충격적인 악재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당, 제1의 야당, 차기 대권 조자를 관리해야 할 당대표로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과연 적합한가? 이런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이준석의 일천한 정치적 경력입니다. 그는 우선 세 번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지만 세번다 낙선했습니다. 최교위원도 지냈다고 하지만 그동안 그가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했던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단한 번도 제대로 의회 내 의원으로서 정치 경험을 쌓을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점도 그가 수많은 다선 의원들을 통솔하는 자리에서 과연 이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던져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한 번도 의원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는 그가 하는 지위를 쟁쟁한 야권의 다선 의원들이 기꺼이 따라주겠느냐 이것도 결국 작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원내에서 정치다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그가 의원들을 통솔하고 국민의당 안철수를 끌어들여 통합하고 윤석열을 끌어들이며 여당을 상대로 치열한 수싸움을 할수 있는 인물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그 누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 4월 30일 나경환, 정진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로 국회에서 온몸을 던져서 싸우고 있었을 때 이준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국회 밖에 TV 예능 프로에 출연 중이었습니다. 정치 예능에서 진중권과의 젠더 문제로 인기를 얻고 전국적인 인기를 끈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된다. 그래서 대선을 이끈다. 지금의 여당은 온몸으로 땡큐를 외칠 것입니다. 이게 웬횡재냐 춤이라도 추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지금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야당은 이준석을 선택한 그 순간 이번 대선은 망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요 야당 인사들만의 생각이라고 보이십니까? 문재인과 민주당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이준석의 정치인문 배경은 유승민 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준석이 유승민 의원실에 인턴을 거쳤다는 것은 이준석의 아버지와 유승민이 친구지간이라는 사실에서 두 사람의 끈끈한 개인적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유승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배신의 정치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조직을 위한 희생보다는 자기 이익을 늘 중심에 놓은 적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조직 우선 당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를 앞세운 이기적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유승민의 뿌리를 함께 공유한 이준석. 2022년 대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이준석의 공공연한 과거 발언은 그가 유승민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일할 가능성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최근 발언, 대선버스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냅두고 출발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도 유승민만 태우고 대선버스를 출발시킬 수 있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직도 젠더 논쟁으로 급격히 뜬 인기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무경험과 의원배치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는 TV 속의 정치인 이준석이 여타 중진 의원들을 이끌고 대선을 지휘할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마나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바른미래당과 통합했던 안철수 대표는 당시에 유승민에 대해서 학을 뗀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절대로 단한 가지도 양보가 없던 유승민에 대해서 답답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배후에 있는 이준석이 이끄는 국민의힘당은 결코 안철수를 품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야권 단위라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시각은 단순한 우려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실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엇보다도 이준석이 안철수 대표에게 비읍시우시라고 했다는데 이런 욕을 할 정도의 인물이 당권을 쥐게 되면 어떻게 국민의당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공공연히 이러한 쌍욕을 할 정도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그보다 더한 것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정치도 결국 인간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선의 중립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이준석이 당대표인 국민의힘에 안철수 대표가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느냐에 대해서 외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이미 독자적으로 지역구 등당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지금과 같은 등장 자체가 우리 야당의 역사에 또한 번의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을 보는 것 같아서 우려의 차원을 넘어서 슬픔을 토로하는 야당 인사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젊고 참신한 정치인의 등장이 그 자체로서 축복할 만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해괴한 정책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감성적 논리 하나로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무 시간을 제한한 이 정권의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수많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의 영향으로 이미 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있었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멀쩡한 원전을 망가뜨려서 우리 자손의 미래 먹거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정권의 경제적 실책을 벌써 잊으신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뻔뻔스러운 위선의 극치를 목격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법무부 차관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단 3, 4년 만에 이 나라를 얼마나 여러 면에서 거들내고 있는지를 똑바로 목격해온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칼을 가는 심경으로 이들을 심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디데이를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차기 정권 창출에 중차된 책임을 무경험 그 자체인 이준석에게 맡긴다. 이것은 마치 야당 전체에게는 악몽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야당이 직면한 최대 위기이자 참사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비단 저 혼자만이겠습니까? 예능 정치에서 얻은 인기. 방송토론회의 패널로서 얻은 인기가 그 개인의 정치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미몽에서 부디 깨어나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의 인기를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좀더 능력을 쌓고 실제 정치 현장 경험을 늘린 후라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이네 사람은 지금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네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라도 반드시 차기 대선 준비에 악재가 될 만한 상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악재를 막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이것인데도 하지 않았을 때이네 사람 역시 그 역사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네 사람의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그동안의 정치적 경륜으로 판단컨대 나경원으로의 단일화는 이미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여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김채원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